안녕 오랜만이지 nft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어서 메타마스크 만들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마음에 메타마스크 만든 방법을 가져왔어 처음에 구글을 키고 꼭 구글에 메타마스크를 검색 제일 위에 있는 메타마스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을 깔수 있는 곳이 나와 거기에 크롬에 추가를 클릭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클릭 그러면 시작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새 지갑 생성하기 클릭 그러면 메타마스크 개선에 도움을 주세요 가 나오는데 동의함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 아래 복구할 수없음에 체크 그리고 새 지갑 생성 클릭 지갑 보호 내 지갑 보하기 클릭 잠깐 이게 중요한데 이 다음부터 나오는 비밀 백업 구문은 누구한테도 보여줘안 되고 너는 가급적이면 노트에 써놓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비밀 복구 구문 공개를 클릭하면 총 12개의 단어가 나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아까 말했듯이 노트에 적어두는 거야 다음을 누르면 비밀 복구 구문 확인을 하는데 순서에 맞는 단어를 입력한 후 확인 누르면 메타마스크 만들기 끝 제일 위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망치 모양이 있지 망치 모양을 누르면 여우 가면이 있을 거야 그게 보이면 제대로 설치한 거고 그걸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내 지갑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어 자 우리 이제 다시 회복된 NFT 제대로 시작해보자고